현재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3억 짜리가 8억 9억까지 올랐지만 현재 아파트 가격오른 만큼 50% 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모든 규제를 완화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찾으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취득세랑 양도세득세 모든게 세금이기 때문에 복감도 비어있지만은 pf 자금 이라든지 아니면 건설경기 악화 경기 악화 부동산 경기 침체로 모든 것이 악화되었기 때문에 모든 규제를 완화했서라도 대부분 부동산 경기를 일부 살리려고 할 것이고 세금을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팔아야 될 분들은 최대한 가격을 내려서 팔든 현재 국면에 있는 상황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런 규제가 완화한다고 해서 얼마나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은 기본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고 은행 대출 규제까지 해소시킨다면은 부동산 경기는 조금이라도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경매 시장은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경배로해서마어마하게 매물이 쏟아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분양 주택아파트 공급이 계속해서 늘 것이기 때문에 가격은 그 내려가야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청년청과 중산청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 50만 가구가 추가 공급이 됩니다. 뉴스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수도권과 약세권 우수택지를 중심으로 공공분양 주택 5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중 68%에 해당하는 34만 가구는 청년층이 대상으로 5만4천 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차집으로 공급된다. 미홈 청년 특별 공급 신규 도입, 민간 분양 추첨제 물량 확대 등으로 청년층 청약 문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 가구는 전 정부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정부는 청년 서민들의내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청년 총 34만 가구 집중 5.4만 가구는 청년원가 주택 역세권 첫집 공공분양 공급물량 50만 가구 중 34만 가구는 청년층 16만 가구는 40에서 50대 중장년층이 공급 대상이다. 청년층 공급 물량은 미혼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매자 중 20에서 30대를 대상으로 한다. 전 정부의 청년층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지역별로 서울에는 6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수도권에는 총 36만 가구, 비수도권에는 총 14만 가구를 공급한다. 특히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유지 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 민간 도심복합사업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역세권 도심 등 우수입지 물량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 5만 2천 가구 등총 7만 6천 가구를 인허가할 예정으로 이중 5만 4천 가구는 대선 공약이었던 청년원가 주택과 역세권 차집의 특징을 담고 있다. 이 경우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와 장기저리 모기지가 적용된다. c n u 의 김초희 디자이너. 나눔형, 선택형, 장기저리 모기지, 지원, 일반형 대출한도. 공공분양 주택수요자는 소득, 자산, 여건, 생애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세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로 지원한다. 예를 들어 7천만 원만 있으면 시세 5억 원짜리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의무 거수기간 이후 공공한매시 매각 시세 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이 공유형 모델로 자산 형성 기여를 통해 내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을 전망이다. 나눔형에는 최저 1.9% 고정금리의 40년 만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가능한 무기지가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6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액이 1억 8천만원에서 8,400만원으로 줄고 이자 부담액은 최대 3억 7천만원 가량 감소하게 된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 6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모델로 민간에서 공급될 예정인 내집 마련 리츠와 유사한 방식이다. 입주시점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출 0에서 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된다. 임대거주 6년차에 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추가 4년 임대거주가 가능하고 거주기간은 청약통장납입기간으로 인정된다. 선택형에는 전세대출과 장기저리모기지가 지원된다. 임차시 보증금은 최저 1.7% 최저 3억원의 대출지원이 적용되며 6년 후 분양 자금 지원은 나눔형과 유사한 무기지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측정하는 일반형은 청년층을 위해 20%가 추첨제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자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각각 4억원과 2억원으로 상향하고 공공임대 거주 청년이 주거성향 이동으로 일반형을 분양받을 경우 금리 우대를 적용하게 된다. C뉴스일 김초희 디자이너, 연말 우수입지 1.1만 가구, 사전청약, 수방사, 구리갈매, 고양창능등 정부는 내년 인허가 대상인 7만6천 가구 가운데 서울 도심에 공급된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에 공급된 7,300가구에서 약 1만1천 가구의 우수입지를 선별해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나눔형의 경우 서울도시 및 3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 수도권 공공택지 6곳에서 약6천가구가 공급된다. 선택형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은 지하철 역세권, 서울 인접택지 등 수도권 공공택지에 약 1,800가구가 공급된다. 일반형은 서울 내 환승역세권 위주에 약 1,400가구,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수도권 공공택지 등에서 약 1,300가구가 공급된다. 미혼 청년 특공, 신설, 민간 청약 추점 확대, 청년 당첨 기회, 공공분양의 경우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제도가 신설된다. 정부는 자산가 미혼 청년들을 특공을 신청하면서 서민층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근로기간이 긴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분양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미홈 청년들을 배려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생겼다며 청약 자격이 된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청약통장 저축총액 또는 납입 횟수가 많은 순서대로 선정했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도 청년층 추첨제 물량 20%를 도입한다. 공공분양 청약 유형별로 공급 비율도 조정한다 생애주기상 소득과 자산이 적은 청년층의 선택형에서 60%, 나눔형에서 80%를 배정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쉬운 무주택 40에서 5 0들을 위한 일반형은 일반 공급 비율을 30%로 확대한다. 선택형에서도 다자녀, 노부모 등 특별 공급 30%를 배정한다. 민영분양 청약 제도도 손질했다. 현재 민간청약은 투기과열지구 중소형 평수의 경우 100% 가점제로 공급되면서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총의 당첨기회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투기과열지구에 1-2인 청년가구 거주에 적합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평형 주택구간을 신설하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평형에서 추첨제를 도입한다. 또 3-4인 중장년 가구 수요가 많은 85제곱미터 초과는 가점제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청년층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비율을 줄여 일반 공급 물량을 37%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병역 의무 이행 우대와 관련해 연말 사전 청약 결과를 분석해 추가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c n 스 s 김초희 디자이너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시장이 침체된 상황이지만 시장 회복기 집값제 불안이 일지 않도록 장기적 공급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분양시장 물량 할당과 청약 당첨에서 소외됐던 미홈 청년들에게도 특별 공급 물량을 처음으로 배정하고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총량도 비교적 과거보다 높게 책정한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물가상승 속 청년 섬임층이 좀더 낮은 분양가와 장기절이 모기지 등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작가 지원 정책이 필요했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우수입지 발굴이나 특별공급제도 개선, 가점, 추첨제 공급비율 변경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인다고 했다.